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에는 40개의 다양한 무기들과 9개탈것 43개의 총기 부착물과 2개의 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아이템들이 존재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게임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전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임 컨퍼런스인 E3가 진행중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요 바로 이 E3에 배틀그라운드도 참가하게 되어 다양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우와! 과연 얼마나 대단한 정보를 세계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에서 공개하였을까요? 현재 게이머들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E3 배틀그라운드 말고도 많은 게임들이 신작이나 대규모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는 행사로 유명해서 매년 게이머들이나 각기 회사들, 언론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E3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배틀그라운드가 한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. 해당 영상은 뭐 초반에는 경쾌하게 시작하면서 그냥저냥 게임 플레이 영상처럼 보이지만 이내 새로운 굵직한 두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먼저 일전에 유출된 적이 있는 방탄 방패입니다 마치 레인보우6 시즈를 떠오르게 하는 이 방탄 방패는 내구도는 없는 것처럼 상당히 견고해 보이며 오토바이 뒷좌석에서만 꺼낼 수 있는 가벼운 무기인 smg나 권총류만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틀그라운드 트위터에 의하면 해당 방패는 언제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곤 명시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일전에 올렸던 한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배틀그라운드의 다음 신맵이 눈맵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었는데요 저희 추측은 맞았습니다 비록 사막맵과 산업맵이 먼저 나와서 그렇지 해당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브랜든 그린은 배틀필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변화되는 맵 시스템인 레볼루션과 비슷하게 맵이 항상 변화하고 유저들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맵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대가 되긴 하네요 이 겨울맵은 2018년 겨울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맵인 산옥맵은 미국시간으로 6월 20일날 릴리즈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도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현재까지 기가 많이 죽고 있지만 다시 한번 문제점들을 깔끔하게 처리하여 제2의 전성기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